네, 안녕하세요 엠디용 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무시동 히터를 새로 나온 신제품 2021년 제품이겠죠 새로 나온 무시동 히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가 원래 화물트럭 있죠 트럭용으로 개발된 제품이에요. 음. 5톤 이상 트럭 보면 기사님께 물어봤는데 그 운행을 하면 연비가 1km래요, 2km. 음. 부산까지 가면 뭐 기름값만 4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음. 많이들죠? 네. 네. 근데 가다가 물류센터 입고 딱 도착해야 되는데 문을 뭐 바로 뭐 새벽 4시에 도착한다고 딱 입고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물류센터도 입고를 시키려면 문 여는 시간이 있겠죠? 그럼 기사님들은 어찌하면 부산에서 출발했다 쭉 올라오다가 안성 같은 데 보면 화물차 전용 휴게소 같은 게 있대요 거기서 차를 주차시켜놓고 4시쯤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물건씨 들어면 그러면 새벽 4시나 5시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시동을 틀어놓을 순 없잖아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무시동 히터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시장이 확대되면서 캠핑카 시장으로 무시동 히터가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차박용 차박용 필수품으로 무시동 히터가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요새는 선박 있죠 그 어선 어선에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선에 장착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선은 시작이에요 근데 왜 무시동 히터를 쓸까요 왜냐면 그 여러가지 난방수단 이 있잖아요 뭐 여러가지 온풍기도 있고 그런 난방수단이 있는데 무시동 히터만큼 확실하게 애매하게 따뜻한거 말고 후끈하게 따뜻하면서 그리고 그 매연도 가장 적게 나고 전기도 시간당 30와트밖에 안 먹어요 적게 먹고 기름도 1시간대도 0.2L 조금 더 먹어요 기름도 적게 먹는 난방장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론 가장 확실한 난방 장치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히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난 몇 년간 그 중국산 무시동 히터 가격이 점점 내려갔어요. 중국은 한번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장난 아니에요. 저가에 목숨 거는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히터 품질도 나빠집니다. 가격 내려가면 싼 부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그래서 근데 원래 뭐 시동 히터를 만들던 전통적인 공장들이 있어요. 그 공장들은 가격 경쟁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히터를 잘 만들던 공장들이 점유를 계속 잃다가 지금은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 그 중국 내수 포기했어요. 타오바오에서 물건 다 철수해 버렸어요 지금 그래도 히터 브랜드 중에서 타오바오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는 데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밖에 안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국 내수시장 타오바오라고 합시다 거기서 저가 경쟁이 일어나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던 공장이 아예 드럽고 치사해고 철수를 해버리죠 우린 중국 내수 안 하겠다 그 공장들은 뭐만 하냐면 지금 외국 OEM 공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브랜드 안 만들고 다 외국, 유럽, 미국, 한국의 OEM 공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 타오바오에서 막저과 경쟁하는 것보단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있죠. 중국 사람들은 타오바오에서 좋은 히터를 살수 없게 돼 버렸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 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좋은 재료가 나면 어른들한테 주워들은 얘기예요. 진짜인지 뻥인지는 몰라요. 좋은 재료가 다 나면 전량 다 한국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고 일본으로 간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웃음> 있었어 진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80년대 초인 그랬대. 네. 그때 한국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 왜? 딱 일본으로 수출하니까. 아, 물론 저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좋은 제품은 이미 이제 전량, 중국 내수 포기하고 OEM으로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시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네, 본론으로 가기 전에 본론 소개 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전화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전화해가지고 대뜸 물어봐요. 어 거기 중국산 히터 판대매 <웃음> 그런 전화 많이 들어왔지 네. 아참 그냥 대답할 때 그래 예 중국산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저희 이 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파는 MD용 히터는 중국산 히터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OEM으로 제작된 한국 히터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라고 써, 차이나라고 써져 있어요 차이나 라고 써져 있지만 퀀텀캣이라는 한국 브랜드 제품이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어 이거 한국 제품이라고 얘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제품의 바닥을 한번 보세요 뭐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제일 많이 쓰는 거는 LG 그램인데 바닥에 딱 보면 LG전자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적혀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품들 한국산 제품들 딱 뒤집어보면 내가 장담할게요 80% 이상 아닐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90%인가? 80%인가? 그둘중 하나일 것 같아 <웃음> 예 그러니까 저희 제품은 정확히는 그냥 한국 히터예요 한국 히터인데 중국에서 OEM으로 제작된 한국 브랜드 히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히터를 제작하냐. 자, 이거 저희가 이제 중국 공장과 히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문서인데요. 그 무시동 히터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소한 나사까지 다 세면 정확히 56종 132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산이터는 계속 품질이 낮아지고 있지만 저희는 매년 고객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가지고 그 나사 하나까지 나사가 나사산이 잘 망가진다 그러면 교체를 해요 다른 제품으로 그리고 밴드라고 부르죠 밴드가 약해 그러면 두꺼운 걸 찾아요 이런 식으로 부품 하나하나를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부품을 찾고 있고요 이 부품 중에서 절반 이상은 중국 공장이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따로 사가지고 중국 으로 공장으로 공수를 해요 그런 식으로 히터를 제작합니다 근데 뭐 OEM 방식이 다 그런 방식이에요 조립을 맡기는 거죠 중국에 아, 2021년 신형 히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개선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먼저 물어볼 거 실패한 거부터 저희 펌프 조용하게 해, 만드는 거 실패했고요. 그 모델을 다르게 해가지고 디자인도 해 봤는데 안 조용해지더라고요. 내년에 또 도전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일단에서 약하게 도는 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두 가지는. 근데 내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개선된 거부터. 첫 번째. 자 배송 중 파손을 막기 위해서 이 스티로폼 몰딩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배송 중 파손되면 요게망 가졌거든요. 히터 앞에 꺼내 볼게요. 내리자 이제 하나씩 내리면서. 히터 앞에 이 캡이 망가졌는데 지금은 스티로폼으로 안전하게 포장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캡을 안 드립니다. 왜안 드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옛날에 드리던 건 뭐냐면 배송 중 깨지면 갈아끼라고 드린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 해봤는데 올해는 배송 중 깨진 건이 단한 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올해 가장 많이 바뀐 거 켜보자. 들리시나요? 로봇트라 가지고 발음이 좀 좋진 않아요. 그래도 한국 로봇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그두 가지예요. 가장 큰 변화. 첫 번째, 계기판에 한글 음성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기판 한글 음성화 성공했고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시간 예약 타이머, 딱 시간 설정해 놓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켜지는 기능을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두 가지 기능이 올해 2020년도 버전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고요. 또 수건 사업. 자, 여러분들 받으시면 이제 자 보이나요? 더 해줄까? 예, 한글 매뉴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에러 코드랑 계기판 사용방법 시간 타이머 맞추는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시기 전에 설명서를 한 번만 열어주세요. 몇 페이지? 12페이지부터 <웃음> 12페이지부터 그리고 히터 설치 방법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자는 아무 뭐 독일진 있겠지. 근데 중국는 없어. 네, 이게 가장 큰 변화다. 한글 화. 아, 한글 설명서를 만들었고요. 근데 아직 일, 봤는데 이거 중국사람 번역가가 번역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문장이 어색한 문장이 몇개 있어요 그거 계산할게 내년엔 이 계기판이요 작년 모델이랑 호환돼요 갖다 꼽으면 됩니다 되는데 이 계기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플라스틱 케이스랑 버튼 있지 이런 거 플라스틱 성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형 비용만 최저 2000 가까이 들어요 왜 그만큼 드는지 모르겠는데 플라스틱 케이스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 케이스 만드는 게아 이상하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런 거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요거는 그 중국산 배기관 보면 되게 뻣뻣해요 뻣뻣하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이거는 독일 고급 피터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배기관이에요 물론 독일 리터에 들어가는 바로 그 배기관은 아니에요. 이건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중국에도 고급 히터가 있어요. 한 3, 40만원짜리 그 고급 히터에 들어가는 배기관입니다. 이거 비싸요. 기존 배기관보다 가격이 정확히 6배 정도 돼요. 이 배기관이 6배 정도 되는데 이 배기관 받으면 약간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먼저. 이 배기관의 장점은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여러분 일체기 할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배기관 딱 꼽고 튀려고 하면 안 휘어져. 일체기가 삐딱하게 서요. 근데 이거는 힘으로 확 꺾어버리면 기역자로 바로 꺾여요. 바로 꺾이고 추가 받침대 없이 네 추가 받침대 없이 바로 그 일체형 히터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설치점 사장님들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작업하기가 너무 편하대요. 이 배기관이 잘 꺾여가지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승질을 내더라고요. 왜냐? 여기 보면 V자 홈 보이시나요? 네. 예, 이쪽이 히터에 꼽는 쪽이에요. 망가졌다 이거지. 이거요. 저도 뭐 솔직히 말, 말씀드릴게요. V자 홈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출시 같아요. 이게 히터 쪽에 꼽는다는. 그리고 약간 밴드로 조였을 때. 좁혀질 수 있게 V자 홈을 낸것 같아요 낸것 같은데 독일 리터 박스 까보면 다이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웃음> 그리고 여기 막혀있다 네. 이거 막혀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막혀있는 거는 이거 원래 소음기를 설치하는 건 옵션이에요 필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쓰다가 아 나는 소음기를 달아야 되겠다 그럼 여기 잘라내고 소음기를 달면 돼요 근데 이거 고객그러더라고 이걸 고객보고 자르란 말이냐 니네들이 잘라서 보내줘야죠 근데 이걸 잘라서 보내면 또 그만큼 이상의 고객분들께서 그 말을 할거야 쓰던 거 보낸거 아니냐 남이 잘라놓은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아, 독일제이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점 더 이거 독일제이터보다 저희가 한 뼘정도 아, 한뼘더한 30cm 정도는 더 길게 따로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네. 길게 제작을 했고요 요거는 새톱으로 자르면 금방 잘라져요 그리고 새톱 철물장가면다 팝니다 <웃음> 히터 장착도 하는데 자작으로 DIY로 이것 자른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 뭐야 자동차에 구멍도 뚫어야 되잖아 뭐 이거 자르는 거는 그거보단 쉽습니다 아 이거 잘라서 보낼까 했는데 이거 잘라서 보내면 분명히 쓰던거 보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또 우리 이번에 개선된 게어 아, 가스켓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가스켓 뭔지 아시나요? 가스켓 히터에서가스새지 말라고 딱 되는 가스켓. 요거는 시터 몸통 쪽펜 모터 쪽 가스켓이고요. 이건 연소실 쪽 가스켓이에요. 근데 기존 중국산 가스켓들은 종이 같은 재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분해를 하려면 가스켓을 막 칼이나 긁는 걸로 한 10분 긁어 이제 떨어졌어 그리고 분해할 때마다 가스켓이 찢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그 독일 리터에 들어가는 가스켓이에요 요쪽은 철 재질 그리고 이쪽은 탄소라고 합니다 탄소 단점 이 가스켓도 그 중국산 히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는 몇십 배 비싼 거예요. 가격이.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드리잖아. 네. 추가로 드리는데 이게 재질이 뭐라고 했죠? 약간 탄소 같은 거예요. 옛날에 싸구려 가스켓 넣었을 때는 약간 종이 재질이라가지고, 사실 그, 네, 종이 재질 같은 거라가지고, 깨끗했어. 근데 이건 탄소 재질이다 보니까 가격은 엄청 비싼데, 배송되다가 긁혀가지고 이렇게 먼지가 생겨 아. 근데 이거 재질이 좋은 재질인 걸 어떡합니까? 예. <웃음> 네. 재질이 원래 그래요 요거는좀 네. 양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가루가 생기는 거는 요런 가스켓을 바꿨고요 이제 사실 이거 더 이상 안 드려도 돼 왜냐면 이 가스켓은 반영구정으로 쓸수 있는 가스켓이거든요 옛날 가스켓처럼 분해한다고 찢어지진 않아요. 근데 또안 드리면 서운해하실까봐 그냥 소장하시라고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아 이런 거 저희 뭐 사소한 건데 예 소음기도 개선을 했어요. 두께도 두껍고 안에 실질적으로 소음 능력도 어, 음을 소음을 줄이는 능력도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요런 것들이 올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뭐가 다르냐? 막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11번가 보니까 얼마짜리도 있던데 겉모양 똑같잖아 막 전화로 그걸 따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점막이라든지 아니면 모터 브러쉬 같은 거 있어 모터 전체는 아니야 브러쉬만 왜냐면 중국 모터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더 조금밖에 안비 있어요. 진짜 그런 모터들은 그 안에 중국 모터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메이드인 차이 나입니다 모터는 펜 모터, 그게 안에 브러쉬만 일제 부품을 쓴 모터들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점화기는 메이드인 재팬이에요. 쿄세라 세라믹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독일 히터에 들어가는 점화기와. 같은 제품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데 독일보다 일본이 더잘 만들어요 그런 건 소재는 세라믹 소재는 예그 점화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교세라 점화기를 썼던 게 여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중국 히터를 취급했는데 아, 점화기 고장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좋은 점화기가 없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점화기를 만든대 그래가지고 중국 공장이랑 막 이거 수입하자고 막 땡깡을 쑥 우겨가지고 결국은 그 일본에서부터 직수입을 했어요 점화기를 직수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양이 작았겠지 양이 늘어나가지고 중국 공장이 교세라랑 계약을 했어 중국, 총구, 아 중국 교세라 총판이 돼버렸어 얼떨결에 지금 현재 저희 중국 파트너 OEM 공장은 중국 교세라 점막이 공급자입니다. 얼떨결에 쓰다가 보니까 근데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이번에 얘야 어 예측한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막이 소비량 그래가지고 올해 7일 딱 주문을 했는데 그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중국 공장에서 원한다 그러면 공급돼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 중국 공장 예측을 빗나마 가면서 판매량이 너무 많았어요. 히터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중국 내부에 규세라 점화기 그 저희는 아니죠. 파트너. 중국 공장에서 공급을 못하겠다고 올1 0월부터인가 그때 공급을 못했어요. 양이 부족해가지고 저희 거 만들기도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랬더니 중국에서 짝퉁 점화기가 나왔어 교세라 지금 일부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쪽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말고 다른 데서 그 교세라 장착했다고 하는 거는 그 끝에 뭐지? 나사 부분만 그대로 따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몇 군데 막 사가지고 조마이를막 잘라봤어 또 거기서 거기도 집요해 <웃음> 잘라보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잘라보면, 규세라는 심이 4 개고, 중국거 짝퉁은 심이 2 개더라고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점화기는 뭐 벌써 이제 3년째, 그, 일본 제품을 쓰고 있었고, 또, 차별화, 다른 점. 요거 온풍관인데요. 이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제품을 사든 온풍관을, 브랜드 어디 걸 사든 이만큼 긴온풍관은 아마 안 들어 있어요 이거 맨날 온풍관 기본 요만큼 처음엔 요만큼 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짤때 이만큼 해서 보냈어 또짤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넣냐면 박스가 있죠 박스에 딱 대고 그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생겼어 네이 끄트머리가 그 기름통에 눌려가지고 휘어져 근데 이거 왜 이런 부작용이 생겼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여러분들이 기름공품관을 원해가지고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1cm 여유도 안 남아요 딱 돌려가지고 이 박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게 만들었어 네. 그랬더니 이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눌린 흔적이 있는데요 이거 어차피 이렇게 눌리더라고 이렇게 눌리는데, 이거 어차피 그냥 피, 펴지면 펴지고요. <웃음> 이 온풍관이요. 여러분 쓰다 보면 이렇게 들찌그러지고, 이렇게 들찌그러지고, 이거 잡아 당겨가지고 늘리면 한이 m 트까지 늘어나고요. 네. 쓰다 보면, <웃음> 여러분 밟고 다니기도 해요. 예. <웃음> 네. 그렇다. 요런 정도는 애교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사소한데 다른 거. 이런 것들. 아, 이... 업자용으로는 반도라고 하더라. 반도. 반도가 뭔지 알아요. <웃음> 반도, 밴드. 밴드. 밴드의 일본어 표현이에요. 네. 반도라고 하는데 이것도그 하... 이런 것까지 관리를 사실 처음에는 안 했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되게 얇은 경우는아 거... 여기 샘플 왔다. 이두 개를 비교해봐. 가격 경쟁을 하니까 여기서 돈을 아끼더라.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밴드를 팔아 와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찾는다고 이거는 그 여기 아마 메이드 인 u s a 예요 밴드는 중국에서는 이런거 밖에 안 만들어 왜냐면 이런거 만들면 안산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디선가 또 장을 박아와가지고 이걸 또 공장으로 공사하고 있어 이거 공장으로 보내고 있지 이거 이거 그 이것도 우리가 따로 사가지고 공사하고 있지 소음기 따로 사가지고 중국 공장으로 보내고 있지 저화기는 중국 공장에서 매년 주문하고 있지 계약 맺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온풍관 또 뭐가 있을까 포장 얘기했고 네. 오늘 얘기한 거랑 달라졌어 뭐가 그럼 그건 더 좋아진 거지 나빠진 건 아니에요 좀 아쉬운 거는 한글설명서 가을부터 만들어 가지고 다 준비해 놨는데 막판에 약간 인쇄가 늦어져 가지고 초반에 나간 건 영문설명서입니다. 그런 게 약간 아쉬워요. 그 히터를 다른 중국산은 가격 경쟁 한다고 계속 얇게 만들고 얄팍하게 만들고 나사 크기도 줄이고 그러고 있지만 저희는 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매년 부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개선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도 무언가 좋아지겠죠. 혹시 그게 되지 않을까 내년엔 올해 실패했던 펌프 저소음화 근데 독일제 히터 펌프는 소음이 얼마나 적은지 한번 사가지고 돌려봤거든 내가 맞긴가? 큰 차이 안나던데 조용한건 맞아 조용한건 맞는데 그렇게 감동받을 정도로 큰 차이는 안나는데 그리고 그런걸 개선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다시 한번 굉장히 린번 기능 그런 거를 뭐 실패하겠죠.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할게요. 언젠가 되겠지 뭐. 네 자, 지금까지 저희 MD용 무시동 히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약속 드릴게요. 제품을 계속 남들이 계속 저가 경쟁을 할때 저희는 계속 제품을 멈추지 않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2021년형 저희 MD용에서 판매하는 히터 브랜드는 퀀텀캣이에요. 네 퀀텀캣 MD용 히터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